안녕하세요.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. 오늘은 스케이트보드를 좀탈수 안다 면 대부분이 할수 있는 기술이죠. 크롭 그라인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크롭 그라인드는 백사이드 방향, 프론트 사이드 방향이 있는데요. 오늘은 좀 비교적 쉬운 백사이드 크롭 그라인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사이드 크롭 그라인드는 처음에 연습할 때 초보자분들께서 노즈 그라인드를 많이 연상하는데요 이 트릭은 노즈 그라인드가 아니라 노즈 슬라이드를 응용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노즈 슬라이드를 먼저 할줄 알아야 되고요 노즈 슬라이드를 할줄 안다면 노즈 슬라이드를 알리를 조금 더 높이 띄어서 착지한다 생각하면 금방 탈수 있습니다 백사이드 크루크라인은 처음에 연습할 때 정말 어려워 보이는데요 마치 킥플립을 처음 봤을 때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정말 쉬운 기술입니다 백사이드 노즈 슬라이드를 할 줄만 안다면 이 기술을 쉽게 생각하려면 백사이드 노즈 슬라이드랑 백사이드 크루크라인드랑 비슷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머리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술은 알리를 높이 뛰어서 이렇게 거는 기술이 아니고 노즈 슬라이드를 하는데 앞바퀴를 높이 들어서 이렇게 거는 거다 생각하면 정말 쉽습니다 이대로 밀고 가서 끝에서 살짝 이 방향으로 밀어주면서 팝 그러니까 널리 팝 널리를 해주면서 뒷발로 컨트롤을 해서 랜딩하면 됩니다. 처음부터 진입을 해서 노즈 슬라이드랑 비슷한 각도 진입을 해서 노즈 슬라이드를 하는데 앞발을 높이 들어서 휠이 하나 올라가게 걸고 그 다음에 가면서 살짝 밀어주면서 착지 이렇게 이렇게 입니다 이게 크롭 그라인드 하는 방법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노즈 슬라이드를 할수 안다면 이 기술은 정말 쉽게 타고요 중심은 이렛츠 위에 올린 이발이 이 발로 중심을 잡습니다 중심을 잡을 때 몸이 뒤쪽으로 가면 뒤로 넘어가게 되겠죠 앞쪽으로 하게 되면 안 밀리게 돼요 똑같은 겁니다 보드 슬라이드, 노즈 슬라이드, 크롭 그라인드 전부 다 이런 매끈한 레츠 말고 돌렛치할 때는 뒤로 해야 될 때도 있고 어, 너무 미끄러운 렛치에서 앞으로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연습을 통해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겁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타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기술 어, 노즈 슬라이드에서 높이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는데 처음에는 제자리에서 걸 수가 있어요 그거 먼저 연습을 해보세요 걸고 아웃하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처음에 연습할 때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크롭그라인드는 노즈그라인드랑 달라요 노즈그라인드는 이렇게 휠이 트럭이 안으로 다 들어가서 이빅트어지형 노즈그라인드입니다 크롭그라인드가 아니에요 크롭그라인드는 이렇게 빠져서 휠 하나 올리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걸리면 안되고 이렇게 아시겠죠? 그래서 크롭그라인드를 많이 한 사람은 트럭, 그, 트럭에 트럭이 부분이 딱 갈려요 여기가 그래서 연습할 때이 모양이 아니라 이 모양이 되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좌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잘 안되는 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크롭그라인드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